안녕하십니까 히스톤파트너스의 조성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대가치 평가, 투자 매각시 고려할 사항 등 가치 평가에 대한 오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상대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가치 평가 기본 개념 과정은 유사한 기업들은 가치도 비슷할 것이다 입니다. 비슷한 기업이라 함은 산업, 사업구조, 비즈니스 모델, 부채 비율 등이 유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하게 결정된다면 PER, PBR, PSR 등도 비슷할 것이다 입니다. PER은 주식가격 나누기 주당순이익, PBR은 주식가격 나누기 주당순자산가치, PSR은 주식가격 나누기 주당 순매출액을 뜻합니다. 유사기업의 PER, PBR, PSR이 주어지면 목적기업의 EPS 곱하기 PER로 목적기업 주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PER은 주가 나누기 EP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PER은 주가가 EPS의 몇 배로 평가되고 있는가입니다. 즉, 주당 순이익을 몇 년치 모으면 현 주식가격이 되는가입니다. PER은 주가 나누기 EPS이기 때문에 주가는 PER 곱하기 EPS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PER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기준 등으로 참조를 합니다. 해당 기업의 과거 PER 평균 해당 기업과 동일 산업, 규모, 구조, 위험 등이 유사한 기업의 PER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평균 PER PBR, PSR도 동일한 과정으로 계산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상대가치 비교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다른 절대평가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며 유사기업의 주가가치도 적정한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비상장기업이나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은 과거의 회계정보로 미래이익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 공개기업의 가격 예상시에 많이 사용됩니다.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고 현금 흐름과 이익의 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과거 회계 정보로 미래 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은 이익과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기업 등의 비교 대상 선택 시 고려 사항입니다. 자산 매출액은 산업, 업종, 부채 비율, 성숙도 등의 유사성을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몇 개의 비교 대상 기업을 선택하여 PER, PBR, PSR 등의 평균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여 한 기업의 특수한 상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고 유사기업 전체의 평균적인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해집니다. PER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또는 EPS가 매우 낮은 경우라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EPS가 지속적인 이익이어야 신뢰성이 높은 것입니다. 본질 가치 가치 평가 델라웨어 블록 방식 미국 달라웨어주 법원에 의해 채택된 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시장가치 세 요소를 적절히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등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현행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4조 제1항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투자매각시 가치평가 인수프리미엄은 투자인수시 지급하는 금액에서 피투자, 피인수합병기업이 적정 가치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합병의 순현재가치는 시너지가 발생하는 금액에서 인수 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인수 프리미엄에는 예술품 경매에 참가는 하 사람들처럼 투자자, 인수자의 우월감, 초조함, 그리고 자부심 등과 같은 심적인 측면의 요소 등도 복합적으로 개입되며 승자의 저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 매각 시 가치평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투자자, 인수자의 목적 사업 다각화 목적은 다양한 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어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매출의 이익 증가 목적은 동일 업종 회사를 인수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저평가된 기업 인수 목적은 새로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외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수자의 상황에 따라 가치평가 금액에 대한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관리비용 절감 목적은 생산성 제고 공통비용 등을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위네가지중 투자자, 인수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에 회사의 강점이 있을수록 더 높은 가치평가 금액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치평가 과정 기본적으로 절대적, 상대적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하며 투자자, 인수자의 정보에 따라 금액을 가감하는데 각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평가 금액도 다르게 됩니다. 주요 과정에 대한 변화나 민감도를 고려해야만 하며 이를 통해서 현금 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예측평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투자자나 인수자가 부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상 기업의 현금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됩니다. 가치 평가 과정 신규 투자자, 인수자가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로 대상 기업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 모형은 개량화된 모형이므로 가치 평가 결과는 객관성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들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가 과정에서 개입된 많은 편견들에 의해 가치,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량화된 모형일수록 더 좋은 가치평가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투입 변수들의 추정치가 틀렸을 경우 결과는 당연히 오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치평가 모형도 중요하지만 자료 수집과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잘못 형성된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가치평가 결과가 시장 가격과 현저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 가격이 더 적정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치평가의 결과 추정가치만 중요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가치평가는 과소, 과대평가의 결과가 아닌 평가 과정에서 얻는 가치결정요인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또 경영활동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 가능해져 전략적 대안의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상대가치평가, 투자 매각시 고려할 사항, 가치평가에 대한 오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상대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